안녕하십니까 2월 13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재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긴축장기화 우려로 시장이 하방압력을 받았지만 금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분위기가 살아났네요 하지만 미시간대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른 것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3년 평균보다는 순이익이 줄은 모습인데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의 1분기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해하며 주가가 36% 이상 폭락했고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도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순이익을 발표해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감산 발표로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지난 비농업고용 발표 이후 금리 나 기대감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등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는 탄탄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점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지난주 단기간 랠리를 펼쳤던 모습을 다시 보려면 금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메도 포지션 동향을 통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5% 매도 45% 로 매수가 우인 위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